알데하이드와 케톤의 구별, 반응을 통해서 구분, 구별을 할수 있도록 하자 자, 알데하이드가 뭐냐? 케톤이 뭐냐? 자, 알데하이드는 이와 같이 카보닐기에 수소 원자가 하나 결합한 것을 알데하이드기 또는 다른 말로는 포르밀기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자 알데하이드 이렇게 일반적으로 탄소 수소 지환기가 있고 끝에 CHO 알데하이드기 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팩 명명법으로 알데하이드 끝에 R 붙어 있으면은 알데하이드 물질이다. 자, 이걸 생각을 하시고 예로서 여기에 탄소 수소 삼 그 다음, 여기 CHC, 이물질입니다. 이, 물질입니다. 이 부분이 R이고, 여기가 탄소고, 레드 벌브로 되어 있는 것이 CO, 이중결합. 자, 이중결합. 그 다음, 여기에 수소. RCHO. 이걸 우리가 알데하이드기라고 부릅니다. 알데하이드기가 알데하이드기가 지고 있는 물질 이세 가지를 한번 보자. HCHO 아유 팩 이름으로는 메탄알 끝에 알붙지죠관용면은포말알데하이드라고 이름 부르는 물질입니다. 포말알데하이드 자, 이것이 물에 녹아있는 걸 포르말린 들어보셨죠? 포르말린 방부제로 썼잖아 방부제다는 얘기는 부식을 산화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환원제이기 때문에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CH3CHO 에탄알 에탄알 관용명으로는 아세트알데하이드 포말데하이드아세탈데하이드 어디에서 어느 물질에서 만들어져 나올 수 있느냐 에탄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산화되면은 에탄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탈데하이드입니다 메탄올에서 산화되면은 메탄알 포말데하이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프로판알, 관용명으로는 프로피온 알데하이드 이런 용어를 부르는데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은 아유팩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관용명으로 다른 사람이 불러더라도 아 이게 어떤 물질이다? 좀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알데하이드가 산화되면 카복실산이 됩니다. 환원되면은 알코올이 됩니다. 환원되면은 알코올이 되고 산화되면은 카르 하지 마시고카 카복실산 이렇게 합시다. 카복실산. 자, 이걸 쓸 반응식을 쓰면 이겁니다. 보세요. C2H5OH 에탄올 알코올입니다. 산화됐습니다. 산화라는 것은 여기 탈 수소 반응입니다. 수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CH3CHO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됐어요. 더 산화되면은 아세트산이 됩니다. 카복실산입니다. 여러분 식초가 알코올에서 산화 산화를 거쳐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바로 이 반응입니다. 초산 발효입니다. 그다음 역으로 이제 환원이 되면은 카복실산 환원 알데하이드 만들어지고 알데하이드 환원되면 알코올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험을 알데하이드인지 케톤인지 구분할 수 있는 실험이 은거울 반응입니다. 자, 은거울 반응, 자, 암모니아성 질산 은 용액에 알데하이드를 가졌는 물질을 가하면 은이 석출됩니다 은이 환원되고 그러니까 그 환원력이 어디에서 알데하이드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반응을 은거울반응이라고 한다 지금 보이죠 이게 브랭크고요 여기는 환원 그러니까 질사 알데하이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들어갔을 때 은이 석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거울이 만들어집니다. 자, 은거울. 그다음 두 번째. 구리 용액을 이용해서 펠링 용액이라는 용액에 알데하이드를 가해서 가열하면은 이와 같이 구리 2가 이온이 환원되어서 1가 산화물 상태로 만들어서 침전이 됩니다 이 반응을 펠링 용액 혹은 베네딕트 용액 펠링 베네딕트 반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구리이온을 사용했을 때그 다음에 은 용액을 사용했을 때 환원되어서 이와 같이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포말데하이더 이용을 해서, 포말데하이더 환원력 있는지, 없는지. 알데하이더기는 환원력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케톤기는케톤기는 환원력이 있을까? 환원력이 두개 비교하면은, 캐톤에서는, 자, 환원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은 1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를 거쳐서 가복실산으로 가는데 2차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은 이렇게 캐톤기가 만들어져요. 캐톤기가 만들어진다. 아세톤을 만약에 산화시키면 2프로파놀 2차 알코올이죠. 알코올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에 수소 아닌 치환기 두 개가 있어. 2차 알콜. 이걸 산화시키니까 아세톤이 만들어집니다. 아세톤. 어디에? 아세톤 많이 쓰죠? 특히 매니큐어, 뭐, 녹이고 할 때, 이때 많이 쓰잖아요. 자, 용매로 많이 씁니다. 자, 아세톤. 자, 이 실험이 알데하이드기를 가졌는 물질이냐 케톤기를 가졌던 물질이냐 구분을 할수 있는 실험이었다. 자, 반응식은 이거였습니다. 자, 산화, 환원,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을 한다. 자, 이론적인 내용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냥 자, 실험 방법은 쉬워요. 자, 실험 방법은 토렌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은거울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토렌스 시약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방치하면안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폭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시약은 이렇게 10% 질산은 자, 10ml 낮지 l 이렇게 표현합시다. 10ml를 10 수산화나트륨 10ml에 함께 넣고 암모니, 암모니아 수를 정유수로 입에 희석한 것을 천천히 가해서 가해서. 건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AG2 질산 은에 아니 질산 은에 산화 은에 흑갈색 침전이 생겨요. 자, 이 침전이 암모니아수가 들어가면은 암모늄 염으로 되면서 녹아집니다. 자, 녹아질 때 너무 과량의 암모니아수를 넣으면은 나중에 반응이 예민하게 반응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래서 이때 반응성이 예민한 시약을 만들려면 과잉의 암모니아 수를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자, 이거, 이걸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토렌스 시약은요 자, 이 시약을 방치하면 분해하거나 폭발성이 있는 침전이 생기므로 사용 직전에 만들어 사용하고 깨끗하게 남은 씨약 없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남은 씨약 없이 처리를 하라. 자 그러면 이제 만든 씨약에 자, 씨약에 시료를 시료를 뭐 아세트알데하이드나 뭐 환원당이나 그 다음에 키통기가전 아세톤 이런걸 각각 두방울 넣어가지고 은거울 은이 석출되는지를 관찰해보라 만약에 반응이 생기지 않으면 은한 35도씨 물에 담궈가지고 약간 가온을 해보면 은 반응이 일어나는지도 관찰해보라 그리고 나서 은거울이 나타난다면 알데하이더기를 가지고 있다.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거울이 만들어져 있을 때 시험관 속에 은거울을 녹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녹여내야 됩니다. 브러쉬 솔로서 아무리 세척을 해도 은 거울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때 질산을 녹여라. 질산을 넣으면 쉽게 녹아집니다. 그러니까 질산 언어로 되어 쉽게 녹아집니다. 여러분 은반지요. 질산에 넣어버리면 싹다 녹아버립니다. 자, 그럼 참고로 금반지는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금도 녹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녹이면 녹아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 은거울 다음에 펠링 테스터 똑같습니다. 자. 황산구리를 이용을 해서 자. 펠링 용액 A, 펠링 용액 뭐 B 뭐 이렇게 해서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 직전에 AB 용액을 같은 양 혼합해서 사용을 하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뜨거운 수욕상에서 3-4분 가열을 해서 바, 반응을 관찰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환원당인지 환원력이 있는 알데하이드인지 아니면 케톤인지를 구분을 할수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있다.